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들매곡관입니다 봄을 제촉하는 봄비가 오전부터 내리고 있는데요 이 봄비가 미세먼지나 다른 오염물질도 씻어내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깨끗하게 속히 씻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 가시가 좀 많이 있죠? 운향가의 낙엽관목인 초피나무입니다. 초피나무속은 전세계에 150여 종류가 자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보시는 초피나무와 왕초피나무, 좀초피나무, 산초나무, 개산초나무 등 6종류 정도가 자생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초나무, 초피나무, 왕초피나무 등과 같이 우리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시고 뭐 많은 분들이 즐겨 찾는 그 추어탕 추어탕 집에 가면 향신료로 가루가 나오잖아요 그 가루가 바로 이나무의 열매 껍질을 갈아 놓은 것인데요 이 초피나무의 열매 껍질이 다양한 양미 효과를 가집니다 문헌에 보면 국부 마취작용도 하고 장의 연동을 촉진하는 작용도 합니다. 위를 굉장히 튼튼하게 하는 건위작용, 구충작용, 살충작용, 해수천식도 치료하고요. 이질이나 소화불량, 구토에 좋은 약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밖에도 이 균을 억제하는 항균작용이 굉장히 뛰어난데요. 용혈성 연쇄상구균, 황색포도상구균, 폐렴구균 이질균, 피부진균 같은 것을 억제하는데도 탁월한 효능을 보인다고 합니다. 초피나무는 주로 북쪽보다는 중부이남, 영남지방이나 호남지방에 많이 자생을 하는데요. 제가 이 나무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요즘 한창 극성인 코로나 바이러스에 초피나무속, 초피, 산초나무, 이런 초피나무 속 식물의 추출물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항바이러스 효과를 가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립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시티바이오라는 곳에서 출원한 특허 내용을 보면 포유동물에게 호흡기질환, 소화기질환, 간질환, 뇌질환 등을 일으키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항바이러스 활성을 가진다는 연구결과로 특허를 출원한 내용입니다. 초피나무속 식물들 초피나무, 산초나무, 개산초나무, 왕초피나무 등 다양한 초피나무속 식물들이 있습니다. 이 나무들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항코로나바이러스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로 특허도 받았지만 이 식물들을 섭취한다고 해서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치료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식물들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간다면 위급한 상황에서 이런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기에 하찮은 식물이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듭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자연에서 나는 자연적인 식물의 추출물들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바이러스와 같은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발병하고 많은 사상제를 낸 중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한 30여가지의 약제를 사용했는데 그 중에서 12가지가 h i v 에이즈 치료제를 가지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사용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HIV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일종입니다. 이런 식물에서 추출한 천연 추출물들이 질병을 유발시키는 이 바이러스를 억제하는데 탁월한 효능이 있다는 것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 경제도 많이 위축되어 있고 식당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압니다 이 초피나무를 맛볼 수 있는 곳은 추어탕집 같은 매운탕집 같은 곳에 가면 이 초피나무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산 같은 곳에서 찾으면 이 초피나무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활용해 보시고 알코올 같은 곳에다가 술을 담가서 소독제로 사용하셔도 되고 음식에 사용해도 큰 독성이 없기 때문에 무난한 식물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불편하신 줄 아는데 들매곡간은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또한 우리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많은 질병들을 치료하는 약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들매곡간이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들매곡간 최고의 보약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